젤리야, 젤리야. 토리형 놀면 안될까? 응? 젤리야. 했어 응? 젤리왜젤리했어 응? 심심해? 왜? 왜 울어? 왜? 왜? 응. 배우는 거야?